요새 나오는, 이게 초록무 알타리인데, 이걸로 알타리 김치를 담으려고. 이파리 길게 해가지고. 통치미 담아도 맛있어, 이걸로. 이걸로 통치미 좀 담아볼까? 나중에. 무가 안 매운가 먹은가 먹어볼까? 약간, 약간 매운 듯 하네. 조금 매워. 익으면 맛있어, 엄청 무가 단단하네. 이게 만 오천 원 아치. 아우, 너무 비싸. 채소가. 네 쪽도 낼수 있고, 두쪽 내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담으면 좋지. 괜찮지? 익으면 맛있겠지? 맛있네. <웃음> 맛있어라잉.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아이아이 아이고, 이 나 이대로 절굴 거야, 그냥. 음, 이게 천일염인데, 간수를 다뺀 소금이기 때문에, 이 보실보실하니 좋아요. 간수가 안 빠진 거는 약간 쓴맛이 나니까, 간수를 빼줬어야 돼. 이게, 물을 이게 휘치면은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깨끗해서, 그냥 절궈가지고, 절군 다음에 한세분 히쳐주면 깨끗해요. 절구는 건 아주 쉬워요 위에다 살짝만 쪼개주고 이 음, 알타리가 이렇게 완전히 푹절거졌네요좀 아, 시간 좀 많이 뒀어요 이게 무가 두꺼워가지고 아 3시간 했다가 아, 뒤집고 또 2시간 한 5시간 걸렸네 <웃음> 미쳐서배 반쪽, 양파 조그만 거 하나, 항색이죠. 어, 좀 생으로 갈고, 액젓 150ml. 고추 내가 말린 건데, 색깔이 되게 좋지, 이거. 음. 태양초를 말려서 그래. 이 갈아서 고추, 금고추를 갈아서 담으면 확실히 더 김치가 깔끔하면서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고추를 넣게 되네 이게 우리 고추인가? 응. 우리 밭에서 딴거 응. 내가 농사진 고추이요 우리 이 마당에다가 조금 심었는데 태양초인가? 이거? 응. 태양초지 내가 그냥 햇빛에 말렸으니까 응, 이거 갈아야지 응. 야, 고추는 나중에 좀 거칠거칠하게 갈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갈면 너무 고와가지고 안돼 나중에 넣어서 좀더칠거칠하게 갈아야지 짱가 간을 좀본 다음에 이거는 찹쌀풀 이 알타리에는 찹쌀풀을 넣어야 돼세국자 정도 마늘은 크게 한 숟가락 날 생강이 없어서 생강 가루를 조금만 넣어줘야지 어, 설탕 두 숟가락 깨두 숟가락 깨가 너무 좋냐 고춧가루는 적당히 넣고 나중에 좀덜 빨가면 묻힌 다음에 넣어도 되니까 진짜 이어 맛있게 생겼다. 너무 최하게 맛있게 생겨버렸네. 간을 한번 보고 안성 마침 먹음직스럽지. 응. 음. <웃음> 엄청 먹음직스럽네. 파를 하나서 섞어야 지 이렇게 장을 잘 놓을 때. 이게 익으면. 음. 아, 이거면 진짜 하나서 들고, 응, 푹 음. 비워 먹으면 맛있겠다잉. 응? 음. 고구마 먹을 때. 그러니까. 응. <웃음> 고구마 먹을 때 하나, 고구마 하나 비워 먹고, 무한번 비워 먹고. 끝났네? 응, 끝났어. 이렇게요, 이제 이거, 초록무, 초록무를 이렇게 알타리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이게 무가 더 단단해가지고, 익으면 이게 아삭아삭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록무를 이렇게 알타리를 담아봤습니다. <웃음>